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평생 아파트 전세살이를 할까?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될까?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여서 정부와 온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 한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방역당국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전세 물량이 씨가 말라 이제는 정부가 지난달 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시행하고한달여가 지난 현재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전세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난리입니다. 이런때 차라리 그런 아파트 전세금으로 꼬막빌딩인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남의 집사리에서 해방되고 어엿한 건물주가 된제 고객인 어느 건축조 사례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아파트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직장생활을 탈피해서 전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 전세 대란과 아파트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요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데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가 전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8억원에 거래되어서 무려 한달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올랐다는 것으로 최근 과천을 비롯한 경기도 인기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까지 전세난이 심해지고 특히 서울도 아닌 과천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금이 무려 8억 원까지 한다니 그야말로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가 미쳐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남의 집살이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그것도 왜그 많은 돈을 주면서 남의 집살이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당사자들이야 직장 출퇴근이나 자녀교육, 생활 편의시설 등 갖가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전세를 살수 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전세를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저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것이 모두 아파트일 정도로 도시마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렇다는 것인지 모두 다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돈은 그저 묵혀두는 것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매번 전세 만기 때마다 무려 몇 천에서 억대로 튀어오르며 내 집도 아니니 마음대로 장식도 못하고 못하나 도 받고 살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나 남의 집살이를 할 것인지 다음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더욱이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는 앞으로 확산될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구로동의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의정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출입구, 홀, 특히 엘리베이터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어떤 전문가들은 근본 구로아파트와 얼마 전 중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감염이 화장실 환기율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점을 고려한다면 아파트는 탈도시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을 고려해봐도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전세금을 주고 남의 집사리를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꼬마 빌딩의 거주성과 부동산적 장례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런데 반해서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아파트 특히 남의 집사리인 아파트 전세를 탈피해서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금으로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만을 고집하거나 아파트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건물을 건축한다면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테크나 부동산적인 장래성 면에서는 당연하고 거주성에 있어서도 상가주택의 주인 가구나 단독주택은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와는 달리 마당이나 정원 그리고 지하 1, 2층에 다락과 옥상까지 있어서 재테크무나 특히 층간소음에서 해방되어 자녀교육에도 좋고 화초 각국이나 텃밭 등 다양한 취미생활로 집콕 생활에도 아파트는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통이나 생활 편의설 시 등은 위치에 따라 다소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신도시 특유의 한적한 주거와 자연환경 등은 웬만한 서울보다 훨씬 좋은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인생 역전의 기회로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외에도 이런 건물을 건축하여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기에 따라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투잡으로 새로운 재테크 또는 임대 수입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의 한계와 조기 퇴직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동안 조기 퇴직을 대비한 대책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다가 아예 이런 분야 즉 디벨로퍼로 전직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를 소위 직장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디벨로퍼는 발전하면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아내가 건축을 주도하다가 자기 특성을 뒤늦게 깨닫고 여자 건설회사 사장으로까지 변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을 할수 있는 좋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정년이나 명퇴를 앞둔 직장인이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와 할 일에 대하여 염려하다가 자기네가 살던 아파트를 활용해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짓다가 집장사로 또는 디벨로퍼로 더 나아가 소규모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아마 치열한 직장 내의 경쟁과 경험 그리고 직장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노하우를 이런 소규모 건축사업에 접목시킨다면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은퇴 후 새로운 사업 모델인 디벨로퍼가 되어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비단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즉 디벨로퍼가 되는 것은 은퇴 후를 염려한 경제적인 문제와 남은 여생 동안 할일즉 새로운 직업을 한꺼번에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꿩 먹고 알도 먹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활용한 상가주택이나 다주택 가 등을 건축하는 즉 소규모 건축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나 퇴직 후 건강하고 의지만 있다면 디벨로퍼 사업은 남은 여생 동안 할수 있는 아주 최적의 일로서 다른 어떤 일즉 흔히 은퇴자들이 하는 식당이나 창업과 같은 일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위해서 매입한 땅이나 건축비는 해마다 오르면 올랐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 분양사업이 아니고 주택 등 임대사업인데다 자신이 거주하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퇴 후 새로운 사업 모델로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로 이만한 사업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까지 아파트 전세로 살까 꼬마 빌딩을 지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 전세 대란과 아파트 전세가 두 번째로 언제까지 남의 집살이를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와 아파트 네 번째로 꼬마 빌딩의 거주성과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대해서 또 다섯 번째로 인생 역전의 기회로 활용하라 여섯 번째로 은퇴 후 새로운 사업 모델 디벨로퍼가 되다 라고 하는 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 탈도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과 특히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하는 이런 때가 어쩌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웬만한 아파트 값이나